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의 혜령제자입니다. 네. 그, 이번에 저기 두분 사주를 가져왔는데, 네. 일단은, 그, 이 여자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그, 뭐, 남자, 여자 상관없 불러 순서는 남자분을 먼저 불러야 되는. 네. 네. 남자분 먼저 불러드릴게요. 여기도 부부인가요? 어 이분은 부부는 부부는 아닙니다. 음... 남자를 중심으로? 여자분을. 아 여자분을 네, 중심으로. 네. 어. 저는 참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이렇게 할머니가 보여지고 네. 어, 이 사람이 내가 그래도 뭐 여기 갖고 오는 사주들이 뭐다 유명한 사람들이겠지만 네. 이 사람은 그중에서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안 해본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 라고 아, 네. 보여집니다 예? 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는 복이 좀 있어서 어, 어, 말년 복은 그래도 앞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좀 펴지겠다고 하 보여지고 어. 음. 음. 음. 그 사람 자체는 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굴하지 않고 좀 어, 뚝심 있는 여자라고 다 음. 보여집니다 음. 어, 어, 어. 음. 음. 그... 그러면 이 남자분은 또좀 어떨까요? 남자 봅시다 어?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하고는 조금 이제 성향이 다른 사람인데 이 남자분은 할미가 보기에는 좀배짱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어 네네 음, 음, 음. 기타치고 노래하고 음, 그런 이제 느낌이 많아요 예예예그 예. 어. 일단은 두 분을 말씀 드렸는데 그 그게 좀 궁금해요. 이두 분의 이두 분이 이제 각각 이성훈은 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성훈 예. 음, 여자는 이제 일한다고 뭐 자기 혼기를 놓쳤나 보구만. 여자는 근데 이제는 남자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아아 진짜요? 오해 음. 음, 그럴까요? 이 사람은. 워낙 한삶 자체가 이 여자한테는 생존 게임 같은 거였어요. 아, 약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 아. 응. 그래서 남자가 주변에서 설령 말을 걸었다고 해도 그거를 쳐다볼 이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아,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 응, 그렇지. 지금도 그게 마찬가지일까요? 왜냐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찼는데도 아직도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 이제는 이제 체념을 한 거지. 아, 이제. 그 혼기를 놓쳐서? 음, 음, 음. <웃음> 어. 음, 음. 그래서 뭐, 이제는 지금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물론 이제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질 않아요. 네, 어... 네, 네, 네, 네. 본인 스스로가.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뭐그 말로가 좀 이제 괜찮다. 말려이 좋다고 하셨는데 예, 예, 예. 그러면 그 혼자여도 이렇게 잘 지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어, 그럴 수도 있고 한번 이 사람이 어, 환갑 넘어서는 남자가 하나 옆에 있구만 아 있어요? 응. 그게 뭐 잘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오. 응. 그 잘되는 사람이 혹시 제가 지금 드린 그 남자분이 이 ]까요? 남자냐고? 네. 배짱이로 왜 만나? <웃음> 둘이가 뭐가 연결 고리가 있습니까? 어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어 전혀 연결 아 그래서 어떤 연인으로서는 어 연결고리 가 없다는 어 말씀이시죠? 근데 자꾸 뭐를 자 받달라고 하니까 아네 아니 그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두 분이 어쨌든 선생님 말씀은 이두 분은 그런 연인으로서의 예 그런 관계 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네. 여자 쪽에 보여줬던 남자분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그분이랑은 이제 연애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네. 아, 네. 네, 네, 네, 네. 어, 지금 뭐, 아직 누군지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네네. 네, 네, 네. 이 남자분과는 이제 친구 사이라고는 이제, 음, 이제 사람들한테는 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친구로는 좋죠. 아, 좋아요. 예, 예, 예. 왜냐면 분은? 이 남자 풍류를 아는 남자고. 네. 어, 삶을 즐기는 남자거든, 요이 남자는. 아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두 여, 이, 그니까 이, 이두 사람이 안 맞다는 이유가 네. 이 여자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여자고 네. 이 남자는 삶을 즐기려고 온 사람이에요. 아, 이 생에.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둘이가 가는 길이 다르잖아. 아. 그니까 만약에 연결이 된다 해도 이 여자만 축제사장 일하고 이 남자는 맨날 기타치고 노래 부르는 거야 아 개미와 배찬이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 궁합도 지금 만약에 둘이 만한, 만난다면 궁합이 너무 안 좋은 거지 결혼을 아, 그러니까 어. 한다면은 안 좋은 궁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여자는 사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가 놀고 먹는 꼴을 그렇지. 못 봐요 아. 그렇지. 아, 음... 어, 아 그러면 친구 이상일 수는 없는 없죠. 거네 없죠 그냥 어... 이제 호감 정도는 있겠지 친구니까 어... 에이... 근데 이 남자분도 그, 그, 지금 솔로거든요. 음... 이 이삼, 이분은 어... 아니, 솔로 거든요 이 분은 좀 솔로모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에이... 분은 이성분이 좀 어떨까요? 아, 혹시 지금 만난 사람이 있나? 있, 있나. 예, 예, <웃음> 결혼도 있나? 예, 예, 예, 예.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사는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람이고 응. 여자는 지금 할미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여자를 이 사람도 여자를 지금 뭐 필요로 한다가 아니라 내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하는 사람입니다 응. 두분다 어떤 그런 결혼 운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약하지. 어, 응.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특히 이 남자는 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응. 그배짱의 성향이라. 그렇지. 어. 그 혼자 있어도 굉장히 즐거우니까. 어, <웃음> 네. 인 주위에 친구 많고. 아, 어, 네 맞아요. 응. 네 아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외로울 틈이 없는 거이 사람이. 음. 항상 즐거워요. 음. 어. 그럼 이두 분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행복할까요? 고인들이? 이 여자도 지금 자리를 많이 잡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내가 고생했는 게 이제 보을 보고 있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남자는 원래 이제 지금도 즐거워요. 이 사람은 음. 어, 음. 마음자리가 즐거운 사람이고 늘상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어, 이런 거 좋은 사람이라서 이두 사람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좋지. 음.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건한번 다행이네요. 음. 그 누군지 알려드리고 잠깐 네. 더 여쭤볼게요. 네. 이분 여자분은 그. 엄정아 씨고요. 네, 그 남자분은 정재영 씨라고 그 작곡하고 노래하시는 아 어... 안경 끼신 분 네네네 그 머리 아 정말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 맞네 네, 네, 맞아요 아그 음악하시니까 예예 예, 네, 예 맞아요 근데 예, 예. 말씀하시기 맞아요. 예, 예, 예. 네,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시고 어 90년대 초반부터 그이 친구 사이를 굉장히 꾸준히 이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두분다 이제 솔로시고 근데 이제 결혼 이미 적기는 너무 많이 지났고 음. 근데 뭐 서로 이두 분이서 요즘 막 방송 나와가지고 너무 친한 모습 보이고 아 이럴 바에 둘이 만나라 막뭐 약간 이런 뭐 이런 사람들 말도 있어서 두 분의 궁합은어떻고 이분들의 뭐 각각의 결혼이나 운 이성은 어떤지 궁금해서 가져와봤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연결 고리가 없고요. 네. 어이 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봐도 한 사람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마음이 둘다 없어. 그냥 우정. <웃음> 어 정말 그냥 정말 깨끗한 우정이고 어이 여자분 그러니까 이게 엄정아 씨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참 진짜 산전 수전 다 겪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가 그러셔요. 네, 네, 예 네. 산전 수전 다 겪는 사람이고. 진짜 말 그대로 삶이 생존이었다, 그래요. 음. 어,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래도 말년에 복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많이, 마음적으로도 편해졌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편해졌고, 어, 내 위치가 이제 많이 편해졌어요. 네. 예, 그래서 60 이후로는 한 분이 같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가 읽어놓은 그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자수성과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만났지. 그니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 어. 그쵸, 뭐, 이렇게, 내가 성실한데 가끔 놀 때, 이렇게, 배이 같은 사람을 놀면 재밌죠. 그렇죠. <웃음> 그래서 그런 친구 같은 개념으로는 너무. 너무 괜찮은 궁합이죠. 음, 음. 네, 친구로는 너무 좋지. 그, 유튜브를, 염정하시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음. 거기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혼자인 삶이 너무 좋다. 음, 음. 그래서 앞으로의 결혼 생각도 없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마음이에요 지금. 예, 음. 그런 마음이에요. 음, 근데 뭐 앞으로도 아까 질문하신 네. 드린 것처럼 뭐 말년이 좋다고 하시니까 예, 예, 예. 예. 뭐 또... 보답받는 느낌이에요. 이분은 아. 열심히 살았는 거를. 지금까지 삶에 대한 보답. 예, 예, 예. 예. 음. 그 그래도 혹시나 뭐또살 살아가면서 또 조심해야 될거나 뭐 이런 건또 있을까요? 어. 조심해야 될거한번더 볼게요 두분다 다른 것보다 건강을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예, 두분다뭐 이렇게 되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야. 네네. 예, 그래서 두분다 건강을 좀 유의하라라고 하시니까, 네, 다른 거 없고 뭐 이제 두 분은 음. 예내 건강에 좀 신경 쓰고 살면 되겠죠. 음. 어, 어, 어, 어. 네. 뭐 그게 뭐 조언이네요. 그럼요, 그쵸, 그럼요. 네.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건강밖에 없는 거야. 어. 근데 건강이 조금 이제 이분들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 외 나이 드는 것보다 조금 빨리 내려가는 느낌이야. 빨리 내려간다고요? 체력이. 아, 다른 사람들보다? 예, 어. 나이 때 비교했을 때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체력이 뚝뚝뚝 떨어져, 한해한 해. 음. 예,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셔요, 두분 다. 음. 예. 그... 두분다 그래요. 왜냐면 정주영 씨도 보니까 이게 되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보여요, 그래도. 그죠 네. 예, 그래서, 어, 이분도 그렇고, 엄정아 씨도 이제 워낙 이게 많은 풍파를 겪으셨다 보니까 그게 내재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터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음. 예, 그래서 항상, 두분다 항상 건강에 좀 유의를 하시라고 합니다. 음. 아,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냥 엄정아 씨때 그냥 좀 궁금한 게 뭐, 이미 혼기를 이미 놓쳤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본인의 그삶 때문에 놓친 건가요? 아니면 그팔 사주 팔자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분은 삶 때문에 놓친 경우라고 볼수 있죠. 어, 그니까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예, 어. 예. 그걸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충분히 기회는 많았요 있었죠. 아. 기회는 많이 왔었죠. 음. 예. 그랬으면 지금 얘기 놓고 이제 살고 있겠지. 음. 예, 근데 너무 이 사람은 일이 80%, 90%인 사람이어서. 음. 예. 남자가 옆에서 와도 그 남자를 이렇게 한 번은 돌아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남자들이 떠나버리잖아. 네. 어... 어...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